가방을 잃거나 도둑 맞는 꿈. 일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군가를 잃는 등 이별하게 됨. 가위로 길다란 삼배나 비단의 중간을 찢어 가르는 꿈. 근친, 배우자 및 정부와의 이별 또는 말썽, 불상사 등 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갈매기 한 마리가 외롭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본 꿈.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거나 이혼을 암시하는 등 이별의 징조. 감과 관련된 꿈. 감과 관련된 꿈을 꾸게 되면 감을 먹으면 이별한 사람과 재결합하게 된다. 감나무에서 하나 남은 감을 따먹으면 재정적인 면에 신중을 기하고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강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다시 보니 이미 중천에 떠 있는 꿈 강가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다시 보니 이미 중천에 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여 어머니와 이별한 뒤 성공한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됨을 의미한다. 개구리 한 마리가 자신 앞에서 오는 꿈 이별이 다가올 꿈 용기를 갖고서 분발하길 바랍니다. 거울을 남에게 내어주거나 거울이 깨지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사이에 이별이나 불화, 말썽 등 좋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 검정색 옷을 세탁해서 걸어놓는 꿈. 부모와 이별하게 된다. 결혼 전에 신발 한짝을 잃어버리는 꿈.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 이별하게 된다. 결혼한 사람이 날아가는 새를 보는 꿈.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 배우자와 조만간에 이별하거나 별거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구렁이가 문턱에 걸쳐 있다가 사라지는 꿈. 결혼을 하더라도 생이별하게 된다. 권투레슬링 씨름 유도 등의 격투기 시합을 하는 꿈.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말려들어 유형, 무형의 손난을 입게 된다. 연애 중인 사람은 사소한 오해가 두 사람 사이에 금을 그었을뿐 이별을 하게 된다. 경쟁, 시합, 싸움, 소송, 투쟁 등이 있다. 꽃을 어떤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꿈. 장차 배우자나 정부와의 이별 내지 이성관계라 이성문제 연관된 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꽃이 볼품없이 시들어 버리거나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꿈. 부부간이나 정부 사이의 이별이나 분산의 풍파가 생기게 된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꿈. 자신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믿었던 사람이 요절하거나 부모와 이별하게 되어 자손의 애군이 있거나 기관에서 은퇴하거나 사업기반을 잃게 됨. 나비가 죽거나 다치는 꿈. 아내에게 흉액이 발생되어 낭패를 겪게 되고, 외도하던 남자는 구인녀의 여자와 이별 또는 시끄러운 말썽이 빚어지게 된다. 남에게 손수권을 얻거나 새로운 손수권을 구입하는 꿈. 애정관계의 말썽이나 이별 및 질병, 손재 등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다. 늘어남소가 검은 송아지를 낳는 꿈. 그태아가 장차 속을 섞일 것이며, 모자가 이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리를 건너는 꿈. 이별 수가 있음. 단추가 떨어져 나가는 꿈. 꿈에서 단추는 실제 생활에서의 그 기능과 같이 결합, 단속, 일련 등을 상징한다. 한편으론 간혹 명예나 계급 등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꿈속에서 단추가 떨어져나갔다면 어떤 인연과의 헤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이와 헤어지거나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암시한 꿈이다. 교복의 단추라면 학업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겠다. 단풍나무에 관한 꿈 모든 일에 신중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특히 신중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 또한 친한 사람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발생한다. 닭이 사람의 시신을 쪼아먹는 꿈 닭이 사람의 시신을 쪼아먹는 꿈을 꾸게 되면 갑자기 놀랄 일이 벌어지거나 부부간, 가족 간에 이별하게 된다. 특히 노인은 생일,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물이나 사람 물체 등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꿈 동물이나 사람 물체 등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꿈은 그 대상물로 상징되는 일이 제거되거나 사라짐을 의미한다.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과 이별하거나 잠시 떨어지는 상태,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곤충이나 해충이 없어지면 근심 걱정이나 병이 없어짐을 의미한다. 머리카락을 흉하에 듬성듬성 잘라내는 꿈 집안의 불화나 이별, 분산 등의 우환이 발생하게 된다.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엉키는 꿈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엉키는 꿈은 친분 관계나 연인 사이에 문제가 나타날 징조이다. 이별, 원쟁, 불화가 예견된다. 목걸이가 부서져 있는 꿈꿈 속에서 아끼는 목걸이가 부서져 있거나 망가져 있었다면 현실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거나 배우자의 부정 등의 문제 등으로 이별을 하게 될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문턱에 있던 구렁이가 갑자기 사라진 꿈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되거나 불화로 이별을 하게 됨. 바느질을 하는 꿈. 근친과 이별 수가 있다. 밤을 먹거나 따는 꿈. 밤을 먹는 꿈은 친한 사람이나 가족과의 이별을 암시한다. 혹은 해외여행, 원거리 여행을 떠날 조짐이다. 배가 항구에서 나가는 꿈. 배가 항구에서 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여행을 떠난다는 암시로 고안과 희망이 공존한다. 이별이나 파탄을 암시하는 흉조로도 해석된다. 뱀을 자르는 꿈. 태몽으로 태아가 여하로 장차 여러 번재가하며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하게 된다. 뱀이 조상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사라지는 꿈. 결혼한 사람은 이별수가 보인다. 별이 빛나는 밤에 꽃을 보는데 슬픈 기분이 드는 꿈. 별이 빛나는 밤에 꽃을 보는 꿈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느낌인다. 기분 좋고 축복받은 느낌 아름다운 느낌이었다면 긍정적인 해석을 할수 있지만 꽃이 슬프게 느껴졌다면 아름다운 추억을 암시하는 이별의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 동호 형제 자매 등온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꿈.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쾌한 일이 빚어지고 손실과 다툼이 생기며 심할 경우는 이별, 분산 등 좋지 못한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부모와 이별하는 꿈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와 이별하는 꿈을 꾸면 반드시 풍파가 일게 될징조이다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절을 하는 꿈 가정풍파로 집안이 시끄럽든지 심하면 서로 떨어져 살거나 이별하여 갈라지게 된다. 부부가 함께 잔치나 연회에 참석하여 음식을 먹거나 같이 술을 나누어 마시는 꿈 가정풍파나 시끄러운 말썽과 손실이 발생되며 이별 또는 분산의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부인이 깨끗한 옷을 입고 공손히 술잔을 받을 경우는 총명한 자식을 임신할 태몽이다. 돈 만년필 등을 빌리는 꿈 남으로부터 분 만년필을 얻으면 입학시험 취직시험 전근 등이 좋은 방향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길몽이다. 미혼 여성이 이 꿈을 꾸면 가까운 장래에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자기가 남에게 주는 꿈은 문서로 인하여 다툴 일이 생긴다. 자칫 명예를 훼손할지 모른다. 젊은 여성은 예인과의 이별 수가 있다. 빛이 부러지는 꿈. 친한 사람과의 이별을 뜻한다. 기, 은는 머릿솔을 남에게 주면 부부 육친간의 이별이 있다. 빛이나 머릿솔 등을 남에게 내주거나 분실하는 꿈. 가깝고 친근한 주위 사람들과의 불화, 이별 및 엄망, 당황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꽁이 피당에 떨어져 흩날리는 꿈. 마음이 불안하고 쓸데없이 이것저것 지출이 많다. 이별, 실패. 분산 등의 불운이 닥친다. 살고나무에서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 흩어지는 꿈. 형제 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다. 실패, 배신, 소송, 이압 집산, 이별, 별거, 위견 충돌, 분가, 타양사리 등이 발생하여 불운이 닥친다. 상대방을 두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이나 장가를 가는 꿈. 집안에 좋지 못한 굳은 일이 생기고 한쪽이 죽어서 부부간의 이별하거나 갈라서든지 심각한 가정풍파 내지 말썽을 겪게 된다. 새 옷감이나 천등을 수선하여 쪼개든지 자르는 꿈. 여러가지로 이롭지 못한 장애와 이별, 분산 및 인연의 파양 계약의 파기, 중도실패와 파탄 등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새장의 새가 날아가버리는 꿈. 새장의 새가 날아가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 이별한다. 또는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분실하여 애석해한다. 새콤한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을 먹는 꿈. 재물을 탕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게 된다. 색깔이 다른 새끼 돼지를 낳는 꿈. 색깔이 다른 새끼 돼지를 낳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이별을 하거나 제각기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소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꿈. 사업처를 잃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될 징조. 손가락을 베거나 다치는 꿈. 손가락을 칼 따위에 베거나 다치게 되는 꿈은 자신이 아끼는 이들에게 우환이 생기거나 그들과 이별하게 될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다. 혹은 아끼는 물건을 잃을 수도 있다.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고 상대에 대해 좀더 세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손목을 뽑았다 다시 맞추는 꿈. 저우익, 동업자, 협조자와 이별했다 다시 만나게 된다. 손을 메고 누워있는 꿈. 집안의 우환이들 긁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질병, 이별수, 고독 등이 있다. 수레나 차량이 집에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꿈. 근친 가족 간의 이별, 분산, 사고 등 흉엄한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슬픈 노래를 촬량하게 부르는 꿈. 애인과의 이별이 다가와 착첩해짐 시험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제출한 꿈직장을 옮기거나 전근 또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게 된 신과일이나 단과일을 먹는 꿈 재물을 탕진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을 뜻합니다 색이 빨간 열매를 자신이 따먹는 꿈은 탐을 냈던 물건이나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신발 한짝을 잃어버리는 꿈 이별수가 생길 꿈 석은 과일을 얻는 꿈 썩은 과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며 사업도 점점 쇠퇴해가는 흉몽이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꿈꿈 꿈 속에서 만났던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든지 피해나 손실을 겪게 되는 등 심란한 일이나 말썽이 빚어지게 된다. 비는 눈물과 슬픔을 상징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이들이 잠옷차림으로 나타난 꿈 아이들이 잠옷차림으로 나타난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상징한다. 오래 정성들인 사랑이 배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애인이 아니더라도 아주 정들었던 사람과 갑작스런 이별을 구하거나 그로부터 배신감을 맛볼 일이 생겨 정이 떨어진다.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곤란한 일을 겪게 되거나 깊이 상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이니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게 좋겠다. 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꿈 일의 실패, 중절 등이 있고 인연이 끊어지거나 이별을 면치 못한다. 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꿈 집안에 좋지 못한 굳은 일이 생기고 한쪽이 죽어서 부부간에 이별하거나 갈라서든지 심각한 가정 풍파 내지 말썽을 겪게 된다. 애인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매달리며 서럽게 우는 꿈. 이별을 의미한다. 우는 것은 마음의 정리가 되었다는 의미. 양이 태양을 향해 울부짖는 꿈. 양이 태양을 향해 울부짖는 꿈을 꾸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내간에 이별하게 되는 흉몽이다 여러가지 색깔의 새끼 돼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출산한 꿈. 직계가족 중에서 이별을 하거나 자손들이 제각기 다른 사업에 손을 대게 된다. 연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꿈. 불가피하게 서로 갈 길을 찾아 떠나거나 이별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연주를 하다가 중도에 악기줄이 끊어진 꿈. 하고 있는 일이 중도에 실패하거나 연인들은 이별을 하게 됨. 옷소매가 찢겨 나가는 꿈. 옷소매가 찢겨 나가는 꿈은 처자, 친구, 형제 등의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되거나 사업의 일부가 소용없어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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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안개 속에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꿈태몽의 경우 소유자에게는 한동안 은둔생활 또는 비밀을 간직하거나 모자이별의 운세 등이 있게 된다 울긋불긋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는 꿈 가까운 주위 사람 및 가족 친지들과의 불화 충돌 및 이별 분산 등 액화와 손실이 뒤져지게 된다 원앙새가 각각 떨어져 날아다니는 꿈 부부가 이별을 하게 된다 원앙새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흩어져 날아가는 꿈 배우자나 애인과의 이별이나 다툼이 발생할 징조이다 유리창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는 꿈.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알거나 간접적으로 알며 태몽일 경우에는 모자 이별이 있게 된다. 이미 깨진 거울이나 희미한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꿈. 미혼자는 네 혼담이나 이성교제가 깨어지고 기혼자는 부부간의 이별이 생기며 임산부의 유산과 가족 또는 친구 등 주위 사람들과 헤어지는 굳은 일이나 장애를 채게 된다. 이빨 하나가 빠지는 꿈.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게 되며 자기주위에 이루었던 사람과도 헤어지게 된다. 잎이 없는 나뭇가지에서 과일을 따거나 흔들어 떨어진 과일을 얻은 꿈. 태몽으로 어머니와 생이별 또는 사별할 자식을 출산한다. 자신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꿈. 낙방, 실패 또는 연인과의 이별 수가 있음.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도중에 악기의 줄이 끊어지면서 음악회가 엉망이 되는 꿈.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 임신 중절을 하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거나 이별을 하게 된다. 중뱀을 막대기로 때려 여러 토막을 낸 꿈. 여하로 장차 여러 번제가하며 남편이 죽거나 병들어 이별하게 된다. 집 파는 꿈. 사업체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된다. 집안 식구들에게 보석을 나누어주는 꿈. 집안 식구들에게 보석을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연인 사이에 이별을 하거나 가족 간의 미묘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재산이 흩어지는 좋지 않은 꿈이다. 집이나 소를 파는 꿈. 사업자나 배우자와 이별하게 된다. 축 뻗은 나뭇가지가 부러진 꿈 부모와 이별하게 되거나 의지했던 곳에서 나오게 된다. 처자식을 노예시장에 팔아먹는 꿈 실제로 처자식과 생이별하고 깡통을 참여거리에서 하늘과 별을 지붕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빌어먹게 된다. 팔이 부러진 꿈 지금껏 쌓아올렸던 세력이 깨어지거나 협조자와도 헤어지게 되는 등 정치가나 사업가는 실패하게 되고 일반인은 자신이나 근친에게 병이 생기며 부인은 남편과 이별하게 됨. 평소에 자신이 기피하고 싫어하던 사람과 만나게 되는 꿈. 소망하는 일이나 경영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질병, 우한 및 후설, 말썽, 이별, 분산의 재난이 생기게 된다.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꿈.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꿈을 꾸게 되면 아내와 크게 다투거나 애인과 싸워서 당분간 냉전이 지속될 조짐이다. 혹은 냉전이 가정파탄과 이별로 진전될 조짐이다. 형제가 이별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꿈. 이별하는 꿈은 주위에서 구설 수가 있을 징조이고 동생이 결혼을 하면 근심이나 질병이 생길 징조. 형형색색의 돼지들이 태어나는 꿈. 직계자손 중 이별을 하거나 자손들이 각자 다른 사업에 손을 대게 됨. 이별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